1991년 7월 4일, 영상은 단편 영화를 찍는 듯한 아무리의 사람들을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영상의 구도를 맞추기 위해 뒷걸음질 시던 카메라맨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노클리 편성을 겪게 되는데. 알수 없는 건물 내부에는 베이지색 카펫과 노란색 벽지들 그리고 형광등이 내는 작은 소리만이 귓가을 간지럽히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비선형적 구조의 백룸을 탐사하던 카메라맨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방을 넘어가 탐사를 지속하는데. Can anybody hear me? Hello? What the hell? 누군가가 남긴듯한 낙서를 발견한 카메라에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지만 정체불명의 엔티티를 피해 바닥의 구멍으로 뛰어내린 카메라 위는 또 다른 구조의 백룸으로 진입하게 되고 여러 구조의 백룸을 지나 자신이 처음 떨어졌던 노란색의 백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국제불명의 엔티티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자를 집어던지며 다시 추격을 시작하고 카메라맨은 다시이 벽의 틈새로 몸을 피하지만 카메라맨의 생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들고 있던 캔코더만이 프론트룸에 떨어지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